수염 색깔이 틀리죠. 참우 <목> <목> 엄청 크네요, 이 예. 이건 얼마씩 돼요? 이것 진짜 맛있는 젓아. 진짜 맛있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온 곳은 바로 무코항 활어센터에 왔습니다. 이제 방문일은 4월 21일 금요일 한 점심 때좀 네, 됐고요. 이제 무코항에 가면 양쪽으로 라인이 있어요. 이제 먼저 오른쪽에는 이제 각류 선어 뭐 이런 패류 그뭐 등이 있고요. 왼쪽은 이제 활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른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늘 이제 묵호 가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소라나 골뱅이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명주매물, 여기서 보통 대나발소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자미류, 뭐 찬가자미부터 기름가자미, 이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동해 이제 피문어 어, 많죠. 이제 건조 크기가 좀 작은 사이즈긴 이 한데 요게 이제 그 키로에 이제 한 4만 원 정도 했어요. 좀 가격이 좀 있는 편이고요. 어, 문어는 이제 가, 크기별로 이제 가격이 좀 다른 음, 거를 참고해 주세요. 라스리 야들 이거 얼마씩이에요? 이런 거는 8마리 10만 원. 8마리 10만 원. 앉아봐야 네. 이런 애들은 몽땅 5만원 네, 그 차이가 있어 사갖고 가세요 5만원 여기에 이제 조금 수율이덜 찼다 그래가지고 여기애들싸게 파는거 몽땅 5만원 갖고 가세요 사장님 만원 <목땅> 아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요번에 그거 하세요, 괜찮요 네, 철거둥은 얼마씩이에요? 어? 2만원! 2만원 얘네는 음. 이제 홍게수에서도 연질하는 종류하고 좀 음. 달라서 음, 네. <끼리> <끼리> 네, 네, 음... 가격대는 어때요? 지금 뭐 예년에 비례해서 물량은 작은데 가격은 워낙에 이제 경기가 없다 보니까 가격은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저희가 이제 대게는 뚜껑 크기가 9cm부터 기준해서 정품은 한 마리 만 원, 비품은 이제 한 마리 한 30% 정도 저렴하다 보시면 음. 같은 크기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드물러 잡다 보니까 절지가 아, 생겨요데또 이런 절지. 예, 거는 이제 만약에 만 원이면 7,000 원 그런 식으로 30%가 져 됩니다. 그럼 재는 정품인 거아요 정품이예예. 예. 그러면. 비 품이라고 하는 건 절지라서. 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수율 차이. 아, 차이. 차이. 얘네들이 이제 평균 사이즈로 해갖고 정품이면 2만 원이에요. 아. 근데 같은 크기를 기준하면 몸통의 수율. 아. 네. 보시면 이제 말랑, 비교할 말랑. 때 여기 수염 있죠? 네네. 얘는 좀 맑은색이죠? 네네. 하얗죠? 얘는 좀 주둥이 까맣죠? 네. 얘네들이 살이 많아요. 아. 네. 까만 거러야되네그렇지 네, 네. <목소리> 그리고 이제 몸통이 단단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살이 가슴살까지 다 많아요 시험 색깔이 틀리죠? 니까많아장네고라고 네. <목소리> 이제 아죠 홍계 중에서도 연지홍제라고 해서 그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애들 우리가 꼭편적으로아을 해서 조금 누르고 자고 이렇게 들리고얘네 들어서 홍계 중에서도 수십 기쁨 바다 갈때 바깥으로 다깔이끓요저좀더불고고지여모르겠나고 그럼 대구가 더 지금은 이제 대게하고 홍게하고 비례했을 때 살은 두 가지가 다 좋은데 가격은 대게가더 좋은 요 항상 되게 아, 이렇게 설명을좀 해주면, 그 내가 막 저기 돼. 내 이쪽에다 설치를 하면 5만 원을 파는 이유가 있어. 아 수염이 하얗지 아 그럼 몸병을 올르면 조금 놀러 놀라. 그러면 살이 들착했지 우리 좀더 많아서 잘 보단. 그래서 5천원 응. 어. 아, 크고 4만... 살이 많으니까 한 마리에 4만 원. 4만 원. 어. 그러니까 제일. 열마리 먹는거하고 요거 두마리 먹는거하고 살로 기준하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마사산제 살기. 어. 아, 근데 크게 금액이 부담스럽다. 이얘네네 지금 한마리2만원이마리 2만원. 2만 2만원, 4만원. 이렇게 크기별로 가요 아, 네. 네나발소라는 그 유나발 마씩만요 지금 다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음, 네. 얼마씩... 저희가 판매는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입찰 가격으로 저희가 30알을 경매를 하면 음. 보통 마리에 5천원에서 7천원 정도 나가요. 음. 그세마리에 2만원에서 두마리에 만원. 음. 그 정도 주세요중량은요게한 음. 300구단 정도. 음. 진짜 맛있네, 좋아. 응, 진짜 맛있네. 또 되게 잡는 바쇼에서가 많이 생성돼서 잡히다 보니까 그래도... 겨울철에 요때만 이제 많이 나고 요거랑 또 모양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요. 음. 네 이제 반대편에 이제 화로 라인 네,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종들이 꽤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동해안 광어인데주문진쪽 가면 서해안 광어도 팔아요. 근데 동해안 광어가 좀 가격이 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가자미부터 해서 고등어, 한치, 쥐치, 이 여러 가지 이제 어 종들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이건 동해 한치예요. 제주 한치랑은 좀 네, 생긴 모양이 좀 다르게 씨. 생겼습니다. 음. 이게 한 마리 6만 대요. 크고 물는데 이렇게 뚜르륵. 음. 요즘은 cool 음. 이런 날가셔서 날가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요즘은 뭐가 좋아요? 네. 그날 그날 나온게 좋죠. 음. 저런 안동이나 오늘 대광어 많이 나왔어요. 광어? 방어. 광어는 응. 얼마씩 보통 자연의 대광어는 주로한 5만원이죠. 주로에 5만원 오늘 나온는과자이런류죠 네. 나무이 한가지 아니고 과자미는 에2만에 2만원. 로에 2만원. 주주에 이거 한마리3만리니까 별도로 사야되고 20마리 3만 원이나 맛보시라고 제가, 제가 할까 이거 할까 서비스 해주고 그거 감동도 금방 늘어주면 한마리라고더주겠거요이 정도면 영도도요 그냥 도저히 있는거니까 <놀라> <해>. 바꿔보세요고서비스요아침에산건데 <놀라> 드셔도 관계없어요 비지고 가세요, 떨어 가세요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가지면 무료로 썰어주고, 일인에 사천 원씩 주고, 요 정도로 8덟명3 0 0원더 갔어요. 어디 갔어요? 250원 거다다1만원 도다리 어떤 거예요? 네. 이거 한다고 얼마예요? 310만원. 네, 그 네. 요거는 이제, 감성금도 있고, 도다리도 있고, 골락도 긴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네. 10만원, 예. 이런 거는 짜는 거는요거는 우럭참으럭하고 도다리하고 해서 여기 이제 조금 더 넣어야 돼1 5만 원짜리 1수만 원짜리. 수술 이자들 수술 환자들 수술 환자들 수술 도만들 수술 환자들 수요한 치는 얼마예요? 한치술환자3만원이자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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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a 네, 근데 은이 5만원하고, 만원, 2만 8만원. <머람> 예, <머람> 8만원. 요거 요거 2만원. 9만원, 네. 8만, 만원만만원8만원이 5만원 하고 2만원 하고 5만원 하고. 9만원 잖다 9만원. 8만원. 네. 9만원 하고. 맞네, 8만원 맞네. 8만원 맞나? 9만원. 9만원 내가, 완전 9만원인 8만원 해도 되고. 뭘 8만원 해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주문진 어민시장에서 좀 특이한 어, 물고기를 제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